아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대박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다이소가 드디어 미쳤습니다 바로 5천원 짜리 고데기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구매를 했고요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소에 갔을 때어 휴대하기 딱 좋은 사이즈 고데기가 출시가 됐네 하고 자세히 보니까 고데기 하나로 두 가지 스타일 이렇게 적혀 있길래 밑에 또 봤더니 판고데기 그리고 봉고데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판고데기와 봉고데기 둘다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도 박스를 뜯어오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핑크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, 그리고 민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민트 컬러가 좀 이뻐서 민트 컬러로 골라봤어요. 높은 발열 온도, 그 최대 온도가 18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사이즈가 좀 아담해요. 딱한 뼘? 한뼘 정도 되는, 한뼘 정도 되는 사이즈에 길이고요. 어, 컬러도 민트색 잘 고른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이게 충전식이거나 배터리를 넣어서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전원선이 있어요. 전원선으로만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. 따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벌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벌어질 때는 한구대기처럼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 위에 잠금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잠금 버튼으로 하면 판 고데기 판이 잠기면서 공고대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만 열리네요. 고데기 자체가 엄청 얇다 보니까 웨이브는 엄청 얇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. 제가 전원선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전원을 연결을 하고 전원을 키니까 불이 들어와요. 오 바로 바로 뜨거워지는데요? 엄청 뜨거워. 저는 먼저 스트레이트 판고데기 판고데기를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최대한 벌어진 게이 정도예요. 많은 양의 머리를 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소량의 머리를 잡아서 피셔야 될것 같아요. 파울아 뜨거! 아 뜨거! 뜨거! 아, 뜨거! 아 뜨거! 아씨. 아, 살이 없어. 저처럼 이렇게 방심하다가 딥니다. 조심하세요. 빗질을 좀 해줄게요. 오. 네, 진짜 잘안 벌어져서 정말 소량만 해야 돼요. 지금 보니까 아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게 판고데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겉에가 보호막이라고 하죠 그게 있어서 가까이 가도 얼굴에 대일 염려가 없는데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얼굴에 사용할 때 정말 조심히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따로 온도 조절하는 게 없어서 최대 18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, 엄청 뜨거워요 정말 사용할 때이 안쪽에 원래는 이렇게 판고데기 할때 정말 가까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뜨겁다 보니까 안쪽까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무서워 이 판고데기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아 머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좀 안나는것 같아요 오,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잘 펴지네요 여기랑 우리랑 봤을때도 확연히 티가 나죠 이쪽 이쪽 저 이쪽도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오 진짜 5천짜리에 비하면은 진짜 대박 잘 펴지는데요 그리고 약간 이게 잘 펴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그런 느낌이 살짝 안 들어서 거울을 진짜 잘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여기에 거치대까지 이렇게 제작되어 있네요 세심한데? 생각보다 너무 잘 펴져서 지금 놀랐어요 엄청 잘 펴지지 않았어요? 5 0 0 0원짜리 이런 퀄리티라니 이번에는 웨이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버튼을 올려서 황고데기를 고정시켜줄게요 그러면 황고데기가 안 열리고 이렇게 앞에 고데기 이 부분만 열립니다 금방 전에 머리를 고데 판고데기로 핀 상태라서 웨이브가 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웨이브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. 머리는 짧아 가지고 짧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나와요 겁나 탱글탱글한데? 저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할 말이 없어 이렇게 잘 된다고? 저 아무래도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물결 웨이브 도전! 아... 어?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본고데기의 웨이브는 이건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5천원짜리에 심지어 투인원 고데기를 사이즈도 정말 딱 좋은 사이즈 한뼘 정도의 사이즈에다가 무게도 정말 가벼워요 심지어 디자인도 괜찮아 그런데 성능도 좋아 여행 다닐 때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무거운 황고데기, 봉고데기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만약에 다이소에 가신다면 이 고데기는 하나쯤은 꼭 겟해야 되는 물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미지뷰티의 다이소 2인원 봉고데기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